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정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백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두해전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비핵화의불가역적인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